시간 보내다 보니 저 배가 너무 너무 고프죠? 네. 네. 어, 네. 저희 다 함께 같이 맛있게 먹어보시기 다 나요. 여러분, 자극 있습니다. Yeah. Let's get eat. Yeah. Let's get eat. This s not. This is not. 아웃. 너무 맛있네. 이거 스테이크냐? There's steak. Yeah. Oh my ah, gosh. Yeah. 어때? 우와. 맛있어 부럽죠. w 먹 e r e is the stick sauce? w 아 a t s your name? w 이. a t s your name? Let's get eat. w 리 a t s your name? What's your n a e t e a t s your name? What's your name? w h a t 1 쫄깃쫄깃 어른 똥똥 어우 막창 미쳤어 아무도 밥을 잘 챙겨 먹는지 어 찰민 씨가 대답할까요? <웃음> 밥은 꾸준히 챙겨 먹어야 된다. 밥 없이 못 살죠. 그렇 저희 멤버 한명한명다 뭔가 자기 몸을 너무나 잘 이해하면서 그걸 되게 잘 조절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지. 응. 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음. 제일 잘 먹는 멤버와 편식이 심한 멤버? 현진이 가지 진짜 싫어요. 맞아 당근 음 진짜 제일 싫어. 당근은 당근은 조금 오이는. 싫어. 오이 좋아해. 양파 양파는 조금 싫어. 양음 양파는 생양파 좋아하고. 아, 그래? 익힌 양파 진짜 싫어. 익힌 아, 양파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다 떨어져. 그리고 오이로 오히려... 난 모든 야채들을 삶은 걸 싫어해. 그러니까 아, 당근도 생당근은 괜찮고 파도 생파는 괜찮고. 생? 양파도 생양파는 괜찮고 생파 좋지 생 생파 응. 생양파도 좋지. 생파도 좋지. 나도 사무침 좋아해요. 그 고기랑 먹는 사무침. 저 겉절이 좋아해요. 깍두기. 음. 아! 종덕김치. 아! 오이소박이. 볶은김치. 아! 아! 너무 좋아. 가장 좋아하는 회식, 외식 메뉴. 저는 소고기요. 난 곱창. 저는 초밥이나 해요난 양고기. 어 양고기. 양고기가! 아, 양고기는 좋아. 난 곱창이 좋은 것 같아. 나도. 곱창, 막창, 대창 다 먹으면 되지, 먹으면. 다 먹으면 는 거면 다 좋아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꿀 조합은? 김치찌개 흰쌀밥 예, yeah, 아 Let's 아, 구이 먹을 걸로 받아야 돼요? 어, 아니요 상관없어요 침대와 휴대폰! 저 하나 있어요 뭐? 까라보나? 불닭볶음면 음. 그 응. 음. 볶음면이랑 그 까라보나 그거랑 짜장라면 왜냐면 뭔가 약간 좀맵지만 그냥 처음이라서 근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음. 그냥 먹어봐야겠다 꿀면 먹어까 어? 토마토랑 설탕. 와, 어머머머머, 진짜 잘 토마토랑 설탕. 와, 토마토 설 와, 쪼글까이다. 프라이팬에 익힌 가래떡과꿀. 오, 맛있어, 맛있어, 해외 여에서 한식이 먹고 싶을 때. 마이 갓. 그냥 그냥 도착하자마자 미국 일주일. 그냥 뭔가 도착했어. 바로 한식 먹고 싶고 나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식이 진짜 최고야. 공연을 끝나고 숙소 돌아와서 라면만 있을 때. <웃음> <웃음> 그러니까 해외 오래 있으면 라면만 줄 거지. 맛있는 게 많은데 되가 맛있는 거 시킬 수가 있는데 막 고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녁에 김치찌개 같은 게딱 당길 때가 있단 아, 말이야. 김치찌개 시킬 데가 맛있다. 없으니까. <웃음> 음, 따로 챙겨 가거나 그런 거. 아, 앞으로 대회전이 되게... 있습니다. <웃음> 비행기에서 따로 고추장을 챙겨. 아 고추장 비행기 고추장 맛있지. 음, 맞아. 음 그거 되게 신기해. 평소에 막그수있 해외에서 고추장 말고 초고추장스키에서 고기를 제일 잘 볶는 멤버는? 어?